그대는 참 예쁘죠 얼마나 고운지도 난 알아요 처음 만나다 난 순간도 잊은 적 없어요 나는 고마워요 내게 와줘서 이 멋난 작은 가슴 안아줘서 이젠 내가두손꼭 잡고 영원히 갈래요 ]게요. 괜찮아요 이제 믿어요 그 어떤 시련이 와도 괜찮아요 본명 내가 그댈 꼭 잡고 지켜줄 거예요 사랑한니도나 이렇게 평생 너와 살면서 울다 웃다 할래요 우와우와와 우와. 이게 내 마음 사랑